얘 궁금해 한데보 혼자 앉아있으니까? 아 방금 되게 귀여웠다. 어... 부부야. <웃음> 어, 왜요왜요아이고 부부는 어떻게 만면아 제대로 뜰수 있어? 손님온데 괜찮지? 오늘은 오디오 만져서 더빙을 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왔는데 순대와 호두라는 아이가 집에 왔어요 <웃음> 아, 제 <내> 다리 짧은 것 같다 <웃음> 확실히 꼭 숨어서 멈추만 보고 있더라고요 애기들 <웃음> <웃음> 나가볼까? 나할네 <나갈래>? 힘들어?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. 뒷마당 가보자. 뒤려 가봐요. 호디 가자. 너무 웃긴다, 버버야. 가자, 애기들 데리고 나가보자. 가자. 아니야? 넌 아니야? 넌 저기 안안될거올고라다가 저기 거아고넌저 붙이면 되거든요안녕얘 나한테 막거라 서두야, 부부한테 가봐. 이때 안 가겠죠? 이 <웃음> 궁금해 하는데? 부부 혼자 앉아있으니까? 너 어, 관심 없다며. <웃음> 관심 가는 좋게. 다가오는 게... 는 많이, 많이 만나지 않아서 부부야, 너, 너 옛날, 먼 가족이야. <웃음> <맞다>. <웃음> 사란이안 아니라 사무해들이니 아, 척이잖아 <웃음> 이제 좀 마음이 놓였나? 한 발자국, 한 발자국, 나와보는 순대양이네요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데로 일로와. 일로 동생 건드리지만 제일 위협적이지 않은 한 분. <웃음> <웃음> 눈치가 엄청 보네. <웃음> 이거 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. 고양이 스타일. 웃웃웃웃 좋아해 많이 웃아웃웃웃웃웃웃웃 好디야好디야好디야好디야好디야好好 <wave> 돌치나노얘 <웃음> 돌치는 <나노> 예. <웃음> <웃음> <돌치네>. 되게 웃겨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계속 내 얼굴을 <웃음> 검사하는 거예요? 이기도와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